속보입니다. 오늘 4월 16일 일본 규슈오스미반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1 진원의 깊이는 4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약 3시간 전인 오후 5시 42분에는 토카라열도 근해에서 규모 2.3 진원의 깊이는 매우 아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규슈오스미반도는 작년 가을에 일본에 상륙했던 14호 태풍 남마돌이 상륙했던 곳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지진학계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풍과 지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난 길과 그 길을 통하여 지진이 발생하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령 14호 태풍 남마돌이 규슈오스미 반도에 작년에 상륙한 후에 추가적인 15호 태풍이 일본으로 올 경우에는 관동지역이나 도쿠지역보다는 규슈오스미반도 쪽에 다시 상륙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호 태풍 남마돌이 일본 규슈오스미반도에 상륙하면서 태풍의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 9월 18일에 일본 규슈 최남단 가고시마현 오스미반도 부근에 상륙한 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을 아직 받고 있을 일본 규슈오스미반도 주변에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작년 9월 18일 오스미반도 14호 태풍 남마돌 상륙 이후 오스미반도 주변의 해저활단층이 최근 계속된 규슈 지역의 강진과 화산폭발로 인하여 폭발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규슈, 구마모토오이타, 그리고 휴가나다에서의 연속 지진으로 규슈 지역이 크게 동요하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오스미반도와 토카라열도의 지진은 얼마 전 토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카라 열도부터 오스미 반도까지 큰 폭발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일본 열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슈 도카라 열도부터 오스미 반도까지 오늘 저녁에 발생한 두 번의 연속 지진은 규슈 지역의 대폭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도카라의 법칙이 이번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도카라 열도의 군발 지진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카라열도는 대부분 스와노세지마 화산과 함께 폭발하는 기록들이 있기에 스와노세지마 화산 대폭발 이 우려되며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대폭발 한다는 것은 결국 오스미반도에도 영향을 주고 최근 폭발 중인 휴가나다에도 영향을 주어서 결국 또다시 우리는 난카이 트르포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연결되는 일본의 지진들은 정말 일본 지진을 연구하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복잡한 거미줄 같은 상황인데요. 결국 이 문제는 또다시 인근 가구시마 현의 센다이 원전과 에히메현의 이카타 원전 폭발에 대한 우려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보자면 오늘 발생한 기이수도의 지진과 최근 시코쿠에서의 지진 그리고 휴가나다의 지진까지 고려해본다면 시코쿠 남부 해안에서 기이수도의 걸친 해역에서 약 100-150년 에서 주기로 발생하는 대지진으로 향후 30년 이내에 일어날 확률이 70%에서 80%인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우려가 또다시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지진 연구는 하나하나의 지진들을 쪼개서 분해하고 해부하여 다시 그 연결점을 찾아야 하는 매우 복잡한 어려운 연구입니다. 지난달 3월 5일 오전 6시 40분 일본 가구시마 토카라 열도의 화산 스와노세지마 섬의 분화경계 레벨이 레벨 2인 화구 주변 규제에서 레벨 3인 입산 규제로 상승하였으며 2월 15일에는 규슈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하여 분연이 24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지진과 화산 폭발을 쪼개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 지진의 경우에는 이후의 발생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침몰될지 모를 일본 열도를 바라보는 안타깝고 불안한 시선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